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이리니이내을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은전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활절 이제 지난 첫... 제 주일이죠 오늘도 부활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로 보면서 좌우로 보시면서 부활의 기쁨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노님에게 가득하기를 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예,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시죠? 근데 그 복음의 폭이라는 것이 대단히 넓어요. 복음의 폭. 대단히 넓은데 그 복음을 줄여서 또 줄여서 그렇게 요약을 한다면 두 기둥으로 요약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한 기둥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기둥이고 또한 기둥은 부활이라고 하는 기둥인 것이죠. 이두 기둥이 견실해야 우리 신앙이 건강하고 우리 신앙이 바로 균형 잡힐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신앙의 어떤 어 내용을 들여다 보면 한 기둥이 좀 부실한 것을 느낍니다. 그 부실한 기둥이 뭔가 하니까 이 부활의 기둥, 부활 신앙의 기둥이 많이 어좀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균형이 잘 잡히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자, 신앙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사순절이 되면 사순절 내내 십자가를 또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고난 중간이 되면 집중해서 십자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부활주일 찬양도 웅장하게 하고 또 축하 행사도 제법 합니다. 그런데 막상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면 부활을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주제에 매달리는 거죠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홀로 남겨둔 채 우리는 다른 볼일을 보러 떠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내년 부활절에 다시 여기 올 테니까 예수님 여기 가만히 계세요 뭐 이러는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인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군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완성하는 것은 부활이고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성된 사건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사건이라기보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태, 사건이 아니라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뭐냐 같은 하면 어떤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많이 받았어요. 아프기도 하고 고통도 고생도 심했어요. 그러나 치료가 잘 되었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지나간 과거의 일이 되었어요. 이 사람에게 남은 일은 그 회복된 건강한 몸을 가지고 매일같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근데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는데도 매일 아침 그 사고를 당한 것처럼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 그건 참 안되는 것이죠 이제 건강해져서니까 아, 이몸 가지고 힘있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신 사건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만 집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십자가로 나오면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는다는 것 대개 여기까지 강조하고 끝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용서받고 또 돌아가서 다시 또 죄를 짓고 다시 십자가에서 돌아와 또 용서를 구하고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십자가에만 집중되는 이 무게중심을 부활에 균형적으로 더 맞추고 나가게 되면 다음의 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강조됩니다 그냥 십자가에 나와서 우리 죄 사함 받고 그리고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또다시 교회에 와서 십자가에서 또죄 씻음 받고 사함 받고 은혜 조금 받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 삶에서 뭐가 강조되는가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 주님을 왕으로 숨기면서 이제는 그 통치에 순복하고 사는 삶 왕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 그래서 부활신앙이 강요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속으로 들어가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삶그 삶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순간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홀로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남은 과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자신의 삶에 모셔들여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이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 왕이시잖아요. 그분께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부활신앙의 기둥인 것입니다. 우리 새날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 홀로 절대 하나님께서 두지 않으세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시니까 그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나물나라, 그렇게 내뿜기치지 마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고, 그 주님 말씀에 순복하며 사시려고, 그렇게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제자들 이야기로 한 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참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장벽이 있었어요. 그 장벽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의심이었는데요 의심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의심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는데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도 믿지를 않았다라는 얘기가 이 부활 이후에 오늘 본문 부분에 계속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11일 절에두 사람 시골로 가던 두 사람이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죠. 그들에게도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살아났어요라고 전해 주는데도 저들이 믿지 않았다. 그런 겁니다. 아니 뭐 그거야 뭐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해 들었으니까 의심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본인들이 직접 보면 믿어야 될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직접 본다면 믿어야 되는데 오늘 보면 14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보세요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났대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은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야 그때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아직도 못 믿겠어? 이러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활의 주님이 책망하시고 야단치시는 거죠 너희들 참 믿음이 없구나 아마 제자들 본인들도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았어요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을 막 따라다녔을 때는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았는데 아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믿음 다 어디로 갔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맞나? 아마 이런 혼란을 제자들도 겪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느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연료와 비슷합니다. 그 연료가 자동차 안에 가득 채워지면 어, 운전하신 분들은 그 연료 게이지가 쫙 눈금이 올라가죠. 그러면 차가 쭉쭉 잘 달립니다. 그런데 그 눈금이 아래로 쭉 내려가면 야, 기름이 없다. 빨간불이 들어오죠. 깜빡깜빡하면 이제 불안해집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고급 자동차라도 멈췄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수십 년을 믿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해도 믿음이라고 하는 이 연료가 떨어지게 되면 예, 우리 믿음의 여정이 멈춰섭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열심히 교회 타는 건 해도 한 번씩 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면서 힘이 쭉 빠지고 낙심하는 이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 없는 사람 같고 그래서 달려가다가 멈춰 섰고 주저앉았는데 그럼 그걸로 끝이냐 그걸로 그러면 끝나고 마는 건가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금이 그렇게 시시한것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마음에 오늘 꼭 새겨야 돼요. 두 가지. 첫째는 우리는 멈춰선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이 약하고 연약해서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닌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런 의심과 의문이 들 때가 있지요. 우리는 멈춰선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당신의 손에서 놓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제자들이 다 이제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도망간 겁니까? 저들이 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건 진심이었어요 가짜가 아니었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한 겁니다 그러면 저들이 왜 도망을 갔나 그거는 일시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연약했기 때문이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연약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어딘가에 가서 다 숨어버리고 그런 행동은 주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연약하니까 자신이 약하니까 자신이 주님의 손을 놓친 거죠 자신이 주님의 손을 잠깐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 결정, 단독 행동. 절대 아닙니다. 아, 나 이제 주님 안볼 거야. 나 이제 주님과 바이바야. 그렇게 한다고 신앙생활이 여러분 끝나느냐? 신앙은 단독 행동, 단독 결정이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요, 내가 주님 손 붙들고 있다가 맥이 쫙 빠지는, 그러면 끝났느냐? 근데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뭐냐니까? 나는 놓쳤지만,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네. 주님은. 주님은 나를 놓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코로나 2년 동안 내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맥이 다 빠져가지고, 뭐 교회 출석은 물론 예배 생활도 영상으로 예배하는데 그게 한두 번이지 그게 계속되면 신앙의 맥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막 신앙이 더막 불이 붙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맥이 빠져버리고 이 신앙의 진이 빠진 이유는 교회가 미워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미워서 그랬습니까? 그건 터득 아니죠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하지만 여기에 주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실패는 더큰 놀라운 은혜로 인도되어지는데 믿음이 약해져도 신앙의 맥이 다 빠진 것 같아도 때로는 치명적인 죄를 짓고 주저앉아도 끝난 게 아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이야기 몇 사람만 해도 다윗은 얼마나 믿음의 대장부였습니까? 다윗같이 믿음이 좋아 보이던 사람이 어쩌다가 이 바세바라는 여인과 가늠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아도 죽이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건 끝이야 끝, 끝장이야 그건 정말 끝이 났나요? 끝났나요?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딴 데로 가버렸는데 그게 끝이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시잖아요 디베라 바닷가로 찾아오셨고 그리고는 숯불을 피우시고 그 숯불을 피우는데 생선까지 그워가지고 제자들을 기다리시잖아요 제자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 내 향을 먹여라. 내 향을 치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나가 떨어진, 나가 떨어진 그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놓쳐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주님을 놓친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대항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적처럼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던 사는 사람이라도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놓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놓지 아니하시는 이 은혜를 누구보다 깊이 깨달은 사람이 사도바울이지 않습니다 사도바울은 핍박자였어요 예. 그런데 그 가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다메세계 예수 믿는 이들을 잡으러 가는 청년 사울인 그를 만나셨어요 그는 주님을 대적했지만 주님께서는 이방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꽉 붙드시니까 그 이후에 그는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고 활란과 핍박과 시련을 수도 없이 당했지만 주님께서 붙드시는 한 자신은 승리할 것을 일평생 확인하며 또 확인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바울의 이 확신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건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뭐할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놓쳐도요 우리의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잘 믿어지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의심이 막 생겨요. 어떤 때는 기도도 안 되고, 어떤 데 힘이 쫙 빠져서, 음, 아, 그냥 이걸로 끝인가 보다. 이렇게 좌절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셔서 붙들으세요. 이렇게 세요. 회복시키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뭘 하세요? 제게 묻는다면 오늘도 맥도 빠지고 진도 빠지고 목사의 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땐 내가 목사 맞나? 목사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낙심될 때도 있는데 아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내가 주님을 손에 놓은거 같아 가지고, 아, 이걸로 네 이제 그러면 주님도 막 바이바이 하시겠니?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중요한 우리의 내용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아멘 오늘도 나에게 용기와 회복을 주시는구나 그게 첫 번째로 새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믿음 없어요 힘 없어요 나맥다 빠졌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주님께서는 무대 한 복판에 무대 중앙에 무대 위로 올려 세우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뭔가 자, 우리의 문제는요 주님께서 붙잡고 계셔도 스스로 믿음 없다고 낙심하는 게 문제입니다 의욕과 열심 자신감도 다 상실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상태 그대로 두지 말고요 자 오늘 본문에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한번 잘 보세요 아까 14절을 읽었는데 그 14절 말씀에 주님이 책망하고 계셨잖아요 너 참, 너희들 정말 믿음이 없다 믿음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완악하다 내가 지금 살아 있는데도 너희들이 제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네 정말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을 막 꾸짖고 계신 장면이 14절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은 제자들 자격이 안 돼요 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셔야 말씀하셔야 이게 맞느냐 하면 그래 너희들처럼 믿음 없는 거 내가 처음 봐서 됐어 그러니까 나도 포기해 안되겠어 그러니까 다 자기 길로 가 이렇게 해야 14절과 15절이 자연스러워져요 그게 맞잖아요 믿음도 없는데 그런데 15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여러분 보세요 또이러시되그또이러시되 원문에 보면 요 이게 한창 있다가가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나와요 또 이러시대라는 표현은 14절 말씀을 하신 후에 곧바로 15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또 이러시대 책망을 하시고 꾸중을 하셨는데 곧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15절 전체를 한번 이제 보겠어요 시작. 또 이러시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이게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왜냐면, 14절하고 15절의 앞뒤가 안 맞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함량 미달인데, 연약한데, 아, 이 사람들 뭘 믿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 이렇게 주님이 하십니까? 아, 죄 같으면, 아, 그냥, 너희들 좀, 그래도 믿음이 좀 생기거든. 너희들 사는, 동네에서만 조금씩 해봐라. 평소에 잘 아는 사람들한테만 좀 해봐.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상할 텐데 우지람 잔뜩 하시고는 어, 그런 사람들에게 온 천하로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상황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연약한데, 못하는데, 겁에 질려 있는데, 아, 믿음도 없는데 아, 그런데 어떻게 온천하에 갑니까? 그런데 어떻게 온천하에 가서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어 이제 예수 다 끝났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 증명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세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막 무대 위로 위로 올리시는 거예요. 못한다는 사람을 무대 위로 위로 올리신 그 무대가 전 세계예요. 전 세계. 왜 이러실까? 왜 이랬을까?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부활의 주님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처럼 연약하거나 무능한 분이 아니세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이미 저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볼취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럼 그 약속이 어떻게 됐나요? 저 약속이 그 약속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나가 그랬는데 저기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제자들이 기쁨으로 나갔을까요? 아마 등뜨려서 등, 나갔을 거예요 네? 믿음도 없는데 나간 겁니다 자 그렇게 나가서 두루 전파했는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읽어보세요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고요? 함께 역사하셨어요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함께 있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그 다음 읽어보세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저 부분도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는데, 나간 건 제자들인데, 나간 건 제자들인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셨느냐? 함께 하시는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도 없고 연약했는데 딴 끝까지 갔고 주님의 도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15절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이 결코 무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담을 주시는데 주님은 절대로 무모한 분이 아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명령, 사명 그것을 뒤집어 보면 요 우리를 향한 약속인데 가라 라고 명하신 것은 함께 가 주시겠다는 약속이고요. 가서 헌신해라 그러면 내가 옆에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고요. 가서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네가 전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역사하겠다는 것이고요. 아멘. 아멘. 아멘. 주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게 깨달아지거든. 그걸 주님의 약속으로 믿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부담을 주시는데 난그 일을 못 해요. 제자들과 상은 똑같아. 제자들이 어떻게 천하 만민 쪽으로 갑니까? 땅 끝으로 어떻게 갑니까? 아니,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서 있는데도 믿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 말에 순종만 해라 순종만 해라 내가 한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참 믿음이 없긴 없죠 그렇지만 믿음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해 보여도 그래도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 쓰시는 방법이 세상 방법과는 너무 달라요. 세상은 자격이 잘 갖추어지고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불러 쓰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은 교만하기 쉽다고 하세요. 믿음이 없고 마음도 완악하고 형편없는 사람을 주님은 오히려 불러 세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런 믿음도 없는데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안갈 수가 없어서 가서 했더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없던 믿음이 채워주더라는 거야. 아멘. 와. 바닥난 연료가 게이지가 올라가더라는 거야.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제자들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사도행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저들이 예수님 부인한 사람 맞나? 저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숨고 도망간 자가 맞나?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을 만큼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들은 믿음이 없고 의심하던 제자들이었는데 부활이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로마 전역으로 온천하에 가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자기들의 상태가 그렇고 그랬는데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이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의 손을 수시로 놓치지만 그래도 순종하면 믿음이 채워지고 주님 쓰시는 그릇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아이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지동산 신학교에 갈수 있게 된 거예요 예? 이 믿음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지만 성교사들이 성교지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자신이 없고 힘이 빠졌지만, 제 같은 목사가 그래도 강단에 올라서서 설교하는 것은 이 같은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자신도 없고, 한심도 하기도 하고, 믿음도 없지만,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다시 가득 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고 여기십니까? 힘이 빠지셨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의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해내 보이는 인생의 목표에 믿음으로 도전도 해보시기 바라요. 안될것 같은 일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라 하셨으니 순종하고 기도하면, 기도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의 놀라운 증거가 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날 그 우크라이나 안드레이 전도사는 예그 간증이 얼마나 참. 예, 예, 새롭고 얼마나 제게 또 영감을 주시던지, 보신 분들은 또 이야기해도 막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뭐, 그 이야기 다할 수가 없지만, 정말 믿기지 않을 기적이 막 그에게 연타 일어났잖아요. 얼굴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흉터가 온 얼굴을 가리고 있을 때, 코로나 때도 아닌데, 이 얼굴에 그 화상으로 있는 응투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보이기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마스크 끼고 있을 때 그때 그 안드레스 승교사는 회심 후에 하,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헌신하는 마음으로 집과 교회가 20km가 되는데 하루에 예배가 또 매일매일 들여지는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걸 20km나 되는 그 길을 하루에 3시간씩 걸으면서 계속 예배 드리고 또뭐 남들 하지 않는 그런 뭐 이제 구전 일막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교회당의 큰 거울에 보니까 자기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화상 입은 그 흔적들이 깔끔하게 하나도 그냥 전혀 그 화상 입은 사람 같지 않게 그렇게 만날 만날한 피부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화되는 일이 있지 않나. 특별히 참 희한했던 거는 그 캐나다 단계 선교팀들이 왔을 때, 불라하나 왔을 때, 아, 뭐, 뭐, 영어로 통역을 좀 해달라고. 뭐,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영어 통역을 받았는데, 그 안드레이스 전도사는 영어라고 하는 것이 단음의 개밖에는 몰랐는데, 어떻게 캐나다 선교팀들이 하는 그 영어로 하는 이야기를 통역을 해냅니까? 그런데 그 단계 선교팀 리더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순종하세요. 그 말을 듣고 무대보로 순종하고 나갔더니요 그 캐나다 선교팀들이 막 영어로 이야기할 까 아닙니까? 자기는 전혀 안 들리죠 영어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말로 막 지어내가지고 자기 막, 막 러시아말로 우크라이나 말로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 흘리며 회심하고 돌아오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캐나다 선교팀들이 선포하고 말한 내용 그대로 하나도 안 들리게 자기가 통역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또, 더참 희한한 것은 뭐 하루아침에 영어로 찬양이 되고 하루아침에 기타가 치어지고 피아노 체정으로 말할 것도 없고 한 번은 인도 사람 300명 모아놓고 찬양사에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자기는 러시아 말로 그렇게 강의를 준비했는데 강의 당일 날 영어로 통역할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 영어로 바로 해달라. 아, 그때도 영어 단어 몇 개밖에 알지 못했는데 그걸 10분도 아니고 5시간 영어 강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순주하고 나갔더니 5시간을 유창한 영어로 강의를 하고 5시간 넘게 강의를 하고 은혜를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 어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올라와서 막 영어로 막 설교를 하고 중국어로 막울대킹을 뭐, 하고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키가 뭐냐? 순종이더라고요. 하, 정말 믿음의 아, 그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고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여기 십니까 힘이 빠지셨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의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사람이 견고하게 서는 방법, 의심하던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방법은 다시 믿음의 무대에 도전하는 겁니다. 자격이 갖춰지길 기다리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깨닫고 순종해보세요. 안될것 같은 일도 붙잡고 기도하고 순정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하실 겁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연약해도 주님 말씀에 순정하여 일어나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비틀거리면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사람 곁에는 주님 함께 걸어가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 발걸음을 힘있게 도와주신다. 그러나 애초부터 걷기를 거부하고 들어놓은 사람은 주림도 도울 수가 없으시다 여러분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약해도 괜찮아요 지금 힘이 쭉 빠져도 괜찮아요 주님 우리를 놓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도전장으로 주님께서 올리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럴 때 우리 세날 성도인들이 주님의 하시는 일을 아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감격스러운 경험과 감정들이 우리에게도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기도합시다 주님 힘 빠지고 연약하고 믿음 없어도 주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니 일어서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도전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여 힘 빠지고 연약하고 믿음 없어도 주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니 일어서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도전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음성이 될수 있게 되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어도 괜찮다 하십니다 연약해도 괜찮다 하십니다 지금 힘이 빠져도 괜찮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연약해 보이는 우리들을 다시 무대 위로 밀어 올리십니다 시 믿음에 도전을 하라고 하십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믿음 없는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면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날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맥이 다 빠지고 교회가 미운 게 아닌데 주님이 미운 게 누군데 아닌데 믿음 생활에 진이 다빠져어린 우리들이 있거든 주여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일어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활의 주님 손붙들고 믿음의 순례길에 힘있게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도전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 우리가 누워있으면 주님도 도울 수가 없다 하십니다. 우리가 손다 포기하고 주저앉아있으면 주님도 어쩔 수 없다 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는 너를 놓지 않았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도전하라 다시 도전하라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십 일조와 여러 이름의 헌금으로 예배하는 손길들 이 아침에 저들의 손을 강하게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크고 작은 삶의 믿음의 기적들 기적적인 공급하심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정하는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